안녕하세요. 꿈해몽TV입니다. 오늘은 교회 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관련 꿈을 오디오북 형식으로 읽어드릴 교회입니다. 들어보시고 간밤에 꾸신 꿈과 비교하여 꿈을 해몽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들 교회가 저를 헌금하는 꿈 귀한 자식을 얻게 되거나 하는 일이 크게 성공하게 된 교회 안으로 양한 마리가 들어오는 꿈 교회 안으로 양한 마리가 들어오는 꿈을 꾸게 되면 성직자의 길을 걷는 참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된다. 교회 사당 사찰 등의 재단에 많은 촛불이 켜져 있는 꿈 하고 있는 일에서 많은 이득을 얻고 본인이 뜻한 바 목적을 이룬다. 교회 절에서 칼보물 등을 하사 받는 꿈 거의 절망에 가까운 고민거리가 깨끗이 해결된다. 당신의 앞길에 은혜가 가득할 대길몽이다. 각 방면으로 행운이 뒤따른다. 교회 절에서 후광이 비치며 기막힌 행운이 찾아온다. 환전는 완쾌할 꿈이고 가난한 사람은 재물이 지위가 낮은 사람은 높은 지위가 찾아온다. 교회나 사원으로 들어가는 꿈 교회나 사원으로 들어가는 꿈을 꾸게 되면 마음의 안정을 찾고 능력을 한껏 발휘하게 된다. 교회나 사찰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꿈 자신과 집안을 둘러싼 문제가 해결되고 일이 잘 풀리게 된다. 교회나 절 성당에서 찬란한 광채가 비치는 꿈 지위가 높아지고 이득을 얻게 됨 교회나 절에서 소원을 비는 꿈 소원이 이루어질 길조입니다 교회당에 예수가 나타난 것을 보는 꿈 훌륭한 성직자나 어떤 단체의 우두머리를 만나게 된다 교회에 들어가는 꿈 본인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교회의 재물을 헌납하는 꿈 행운과 발전의 영화를 누리게 되고 경쟁 추첨, 승부 등에 따른 큰 성취와 이익을 획득하며 총명하고 비범한 자녀를 두게 된다. 교회에 헌금하거나 재물을 봉헌하는 꿈 교회에 헌금하거나 재물을 봉헌하는 꿈을 꾸게 되면 경쟁자보다 우위에 서고 성공하게 된다는 암시다. 교회에서 금 십자가를 훔쳐 달아나는 꿈 교회에서 금 십자가를 훔쳐 달아나는 꿈을 꾸게 되면 한동안 고민하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재물운이 좋아 가문이 날로 번창한다.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꿈 실제로 깊은 진리와 교리를 탐구하고 참단 신앙심을 갖게 된다. 구흥회, 목회, 기도회, 총회, 정견발표, 웅변, 세미나, 토론, 각종 회의 모임 등이 있다. 교회에서 예배보는 꿈, 절에서 불공드리는 꿈. 귀인의 도움을 받아 가래가 태평하고 번영할 길몽이다. 미혼자는 훌륭한 결혼상대를 만난다. 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듣는 꿈. 어떤 사상이나 인형, 학설 등이 전파되거나 깊은 소식을 듣게 될 꿈. 교회에서 종을 치는 꿈.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고 인류문화의 발달을 가져다 준다. 성스러운 신앙심이 두터워지고 깊은 진리를 깨달아 참신한 사람이 된다. 교회의 재단을 높게 쌓는 꿈. 재물이 들어와 쌓이는 꿈. 사찰도는 교회의 재물을 헌납시주하는 꿈. 행운과 발전의 영화를 누리게 되고 경쟁, 추첨, 승부 등에 따른 큰 성취와 이익을 획득하며 총명하고 비범한 자녀를 두게 된다. 사찰이나 교회 사당에서 어떤 보물이나 창검 등을 습득해 가지는 꿈. 거의 절망에 가까운 고민거리, 근심 등이 원만히 해소되고 재물과 권리 등 행운과 발전이 따르게 된다. 사찰이나 교회의 재물을 바치든지 기도 내지 고사를 지내는 꿈. 장차 경영하는 일들이 순탄하게 번성, 발전하며 비인의 도움을 얻어 입신, 성공하고 명성을 떨치는 부기가 따를 것이다. 사찰이나 교회의 대청 안에 들어가 어떤 물건을 만지거나 습득하는 꿈. 신앙심이 깊은 자녀를 임신하게 된다. 남자나 교회 사당에서 신령이 움직이거나 말하는 것을 보는 꿈. 재물이 생기거나 명예가 상승한다든지 직업상의 기쁨이 생기게 된다. 양한 마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꿈. 훌륭한 성직자가 되어 참된 사랑으로 많은 인간 구제를 하게 된다. 예배 드리는 꿈. 하는 일에 덕을 입어 대게 하다. 예수님이 교회에 나타나는 꿈. 예수님이 교회에 나타나는 꿈을 꾸게 되면 훌륭한 성직자나 어떤 단체의 지도자와 만나게 될징조다 용이 승천했던 자리에 작고 아담한 교회가 생긴 꿈. 목적했던 것을 달성하게 되고 후세에 남을 업적을 이룩하게 될 좋은 징조 자명종 소리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 꿈. 작품이나 개몽 사업으로 명성을 떨칠 일을 상징한다. 자신이 절이나 사단 교회 등을 짓는 꿈. 집안에 좋은 일이 발생하여 가업이 번성하며 재물이 늘어나고 명예가 높아지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절이나 교회 사당 등에 딸려 있는 주택으로 이사에 들어가는 꿈 건강이 나빠져서 신병이나 우한을 겪거나 계획하는 일에 위도와는 달리 손실 및 장애가 발생한다 절이나 교회 사당으로부터 밝은 광채가 비쳐 나오는 꿈 행운과 영달, 부귀의 기회를 얻게 되며 재물과 권세가 늘어나고 천우신조와 귀인의 도움이 따르게 된다 절이나 사당 교회 등을 짓는 꿈 집안에 좋은 일이 발생하여 가업이 번성하며 재물이 늘어나고 명예가 높아지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종탑이 높은 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들은 꿈 자기의 진심을 널리 알리거나 기쁜 소식을 남에게 전할 일이 있다. 촛불이 켜진 사찰 교회 등을 보는 꿈 촛불이 켜진 사찰 교회 등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기대했던 만큼 큰 목적을 이루고 재물과 이권이 늘어나는 등 기쁨이 따를 징조다. 교회 그 꿈의목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